어 아, 아, 그냥 들 가져갔어 한 번만 둘 셋! 개쵸 티켓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!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낸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나연입니다 <웃음> <웃음> 네 저희가 이번에 다운업으로 컴백을 했잖아요 네. 맞아요. 어, 짧게 보여드릴까요? 5, 6, Thumbs Up! 뭐래도 좋아요 좋아요, Thumbs Up! 나도 잘 알아요, 알아요!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저희 아라TV에서 어떤 걸 하는지 살짝 스포를 음 할까 하는데 아, 음 안됐네. 주원 씻는 거 먼저 부게 이게 뭐예요 그중에서 어떤 코너가 가장 기대가 되는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네, 거네? 살짝살짝 살짝 수포로 아아아어 오빠를 어, 어, 어, 사랑해 어어 오빠를 어, 어, 어, 사랑해 오 음, 오빠를 사랑해 오빠를 사랑해 <웃음> 오빠 사랑해 <오빠를> 사람이 <웃음> <오빠를 사랑해. 웃음> 어떻게 되세요?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?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?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? 아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 돌려다 나를 나는 메리드에게 사인이 된 앨범을 줄 거야. 어... 그럴 거야. 팬싸처럼 하는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를 아라TV 팬사인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그 마지막 팬싸인회라고공주 올라왔더라고요. <웃음> 어 공주까지 활동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음. 이제 그래도 끝까지 제 멤버들 어 우리 1등 됐고. 다행이고 이제 마지막 활동까지 메리들이랑 열심히 <웃음> 저희들에게 활기차게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.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항상 메리와 함께야. 메리. 맞아. 우리 나인 언니도 여기 있다고 생각하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. 네. 안녕. <웃음> 네. 안녕. 아 안녕. 안녕. 아라 TV 최고.